첫날 조거가 어 아직 100, 100개 못 찍었습니다. 100개 같은 76마리 찍었습니다. 오 아, 저씨, 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거 원래 아빠 거라고 어 진짜 되게 웃긴다. 아나 진짜 어 이거 없네 진짜. 송종철님, 아우 야 저리가. 아 진짜 이거 아니 폰이 여기 있었어 상태야 이건 이거 치사한 거요. 아우씨 좋아 아, 아빠 파이팅 넘, 넘치면 너 니꺼 네싹 쓸어버린다? 원산도 앞바다에 갈라그러니까 거기 주의보가 안 떨어져서 인가봐 성태야성태야 아빠 채비집어 여기있구나 어 올라가자 여기 아이고 야너 이제 뭐어서 어떻게 냐 천수만 만떨어졌대아어좋기 됐어 준비가 끝났어 오케이 나도 끝났어 어화이팅화이팅화이팅이게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어어 아이클났네왜 안되지? 뭔가 지금. 오잘 나온다. 자, 아빠도 쳤어 컨태야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참질하는 거야. 와. 자, 여러분. 2021년 9월 1일. 아, 어, 쭈꾸미 입학식. 쳤습니다 올해 쳤으니까 자,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해야죠. 어? 아, 아파 14호 아, 왜어 왜, 왜? 프리즘으로 해야 되나보다 시작인가? 야 지금 켰어 지금 한 마리 잡고 켰어요 고프로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스코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프 인정안되니까 버프 안으로도 마지막 착용하시고요 네. 쓰레기 절대 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섭질하다가 인제 족었어요저 옆에 그 고릴라 실시간 스텝. 자첫수 방생했어요. 아이고 작다. 두 마리째. 아감딱 잡았는데. 아 빠이스 빠이스 빠이스 빠이스. 이야 뭐야 안 빠졌네? 자, 자 여러분 이거 이건 의미 없지만은 자 이거 확실히 쭈꾸미야 오늘 저기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진짜 일원이 빠진 줄 알지 살았어 자세 마리 마리수는 중요하니까 어후 너무 작다 어이구 캐스팅을 하니까 나오는구만 자네 마리째 자 천수반 안쪽이라 장판이야. 바람도 없어. 근데, 비가 올것 같아요. 자, 네 마리. 쭈꾸미는 아, 원래, 처음은 내주고, 슬슬 따라가는 맛이야. 어, 그래, 다섯 마리. 아빠 네 마리야. 이게, 쫓기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하거든. 쇼미더 쭈갑 2, 173. 팁이 좀 민감하죠? 그리고, 릴은 아폴로, 바낙스 아폴로에요. 라인은, 그, 막합사 8압 0.6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섯마리 어우 우럭미끼를 좋아요 자 쭈꾸미 자 여러분 쭈꾸미는 오전중에 뭐 한두시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챔질의 싸움이다 어떤 채비를 쓰시든 어떤 로드를 쓰시든 어떤 장비를 쓰시든 간에 저는 허챔질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을 빨리 잡으면 그사람이 많이 잡으니까 목소리 들을때마다 조... 감사드립니다 어? 어? 아들도 잡고 저도 한마리 잡고 저는 작네 생선이 나왔나봐 아이고 작다 어, 장대네 <웃음> 진짜야? 자 쌍거리도 나오고 저는 18마리 바넬시님 다들 쭉 가셨는지 차가 안 막히네요 <웃음> 설마 청평갈매기님 역시 장대에요 장대, 어, 장대 나오나봐 11마리째 그리고 잡으면 예자는 조금 그거는 버거워요 잡고 밀고 다시 놓고 이게 연속 동작으로 돼야 돼 8시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 경험상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차이납니다 이게 부드러워야 돼 앉아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자아 20마리 될 뻔했는데 신동률님 홍원왕 배타인데 아직 출발부터 아이고 슬픕니다 그 마음 공감합니다 아, 이놈의 날씨가 진짜 구멍이 해제됐는데왜왜 왜 이렇대? 하, 제가 오늘 못 잡을까 봐감히 용왕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청평 갈매기 님. 어? 아, 나 진짜. <웃음> 나 어이, 어이가 없네 진짜. <웃음> 심심하면 이형 커피나 좀 타다줘 아나 이선장님이 진짜 <웃음> <웃음> 아나 깜짝 놀랐어 뭐 장대가 툭툭 찌나 그랬어 선장님 가서 가서 일좀해아 일하고 있어야 <웃음> <지금. 웃음> 빠졌어? 아싸 너 카운팅하면 안된다? 아니 아니 맞아요 야야승부의 <웃음> 인마 그런게 어딨어 야, 뭐, 뭘 너무해? 야, 니가 한걸 생각해봤자, 저. 희 아빠 너무해. 아, 됐어. 달려형님, 용수 몇 마리 잡았어요? 용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어? 채비죠. 비 체비. 어, 애자야, 애자. 애자? 어. 애자? 밀렌드 애자? 57. 나 30.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애자! 애자? 어. 야, 이 용스 몇 마리 잡았대냐? 나두개 잡았대. 60마리? 응. 어, 그럼 데세 마리 지고 있네? 이 자식 이거 미쳤나? 안녕하세요. 어, 예. 네. 어. 쭈꾸미 못 잡고 있는 사탕 나도 검사입니다제거 저쪽 방송 보시다가 짜증나시죠? 그럴 때는 이 채널 보세요. 그냥 자꾸 힐링하시고, <웃음> 저기서 와서 뭐, 네가어떻게 저거 어떤 게막 갈가 주세요, 그냥. <웃음>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자 네, 갈고기 딱딱 네, 딱, 딱, 저 담배 하나 게요 담배 하나 요 오케이 3 <웃음> 38마리 잡았어요 <웃음> 자 <웃음> 여러분은 지금 중중일자리도발리는어 <웃음> 어, 마흔 두 살을 보고 계십니다 아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엄마네가 못잡는거야 야 저거 뭐여 형이 그랬지? 쟤 잡기 힘들거라고 어? 저기도 배야? 네와 대박이다 저쪽, 저쪽도 저쪽 배인데? 원산도 아빠도 안나와서 난리다 아이 좋아 강아현님 달봉님 잘 나오는 편인가요? 잠깐 지금 반짝 피딩 걸렸습니다 냄새나요 지령이 그냥 그렇지 먹이다 생각하시면 자, 요거는 초릿대가 좀 했을려나 요 초릿대 흉새를좀 보고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애자 애자가 주꾸미가 잡고 떠내려가면 참, 어두 마리다. 어두 마리죠? 두 마리예요? 마릿수 정확해야 돼. 떠내려가면 감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 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무슨 뭐 무게감 이런 게 아니야. 이상한 낌새? 좀만 이상하면 참질한다. 이, 고무스타가 와가지고 자기가 방송하는데 허챔질하니까 막, 그뭐 부끄럽다고 막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잡는 거보단 부끄러운 게난 거야. 그리고 부끄럽게 보는 시선이 더 이상한 거지. 설령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휘둘리면 안 돼. 그냥 열심히만 하고 참질하시면 됩니다. 전병기령님 아들이 달봉님보다 더 잘하네. 아 형님 거의 열한 마리, 2 0 마리 차이 난데 무슨 맛으로 실린 경우? 아빠 안 잡고 뭐해? 야, 차안 나. <웃음> 안 잡고 뭐 이러네, 와 차. 한 방. 아나차 나. 얼척이 없네, 진짜. 아나 캐스팅해서 앞으로 갈 거야, 나 진짜. 아니 뭐 승부에 꼭 내기가 걸리지 않더라도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아들냄이 제자한테 초초로란 대되엔 제가 나이가 좀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조금 승부욕 조금 불태우는 것 뿐인데, 뭐 그렇게 아들아들. 예자에 지렁이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줄줄님, 나도 아들하고 낚시 가고 싶은 게 싶은데 게임만 하려고 하고, 휴, 너무 부럽습니다. 취향입니다, 취향. 취향은 강요할 순 없잖아. 요 아드님께서 게임이, 주, 재밌다고, 성태이 녀석도 집에 있으면 게임 많이 해요. 이게 애들하고 우리네하고 생각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 많이 살아온 사람이 조금 양보해야 될,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낚시에서 이 녀석이 뭐 즐거워하던 이런 때, 이런 때컷 정도 기억해 놨다가, 야, 성태야, 그때 보니까 뭐, 니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초리때 힘, 힘세가 되게 막 그래도 멋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음, 이럴 때, 야, 성태야! 이거는 제대로 챔질했다 진짜. 어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대화 창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은근슬쩍 학교 얘기도 좀 나오고 어쨌든 줄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낚시 가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근데 감히 따라와? 아, 안 돼. 아, 네. <웃음> 야 이거 문어 아니야? 문어를 0.69... 아니다아니다 아니, 로프에 로프 어, 오빠, 이거 어떤 줄이야? 어 아우씨 털렸어 성태야 어? 지금 물 요렇게 돼있지 어. 물속에 연하 높이 이런게 있어가지고 물이 막 조류가 바뀌려고 하잖아 요런 경계가 되게 엄청난 포인트야 어, 내려, 내려, 내려. 뭐, 예, 뜯겠습니다. 네, 네, 네. 괜찮아. 애자가 너무 많았었어. 아, 네, 네, 네, 네. 어, 걱정 마. 네건 없어, 이제. 네, 아니요. 네, 네, 네. 아니 아니요. 네. 자식이 귀만 밝아가지고 네. 자식이 지운마다 하면서 귀만 밝아가지고거 네. 봐, 삐삐이리즈, 짜샤. 자식이 그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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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치사한거여 하십 아, 좋아 아, 아빠 파이팅 넘, 넘치면 너 니거 네싹 쓸어버린다 송총철님 파이팅하세요 항상 애청하는데 아드님과 보기 전에 저는 망둥하나 했지만 어 비슷합니다 망둥어나 이거나 줘 아빠 조그만한거 한마리 <웃음> 어, 아, 너 어쩌다가 한마리 잡은거잖아 예민한달봉님 아니 자리를 끌어먹게 하는거잖아 이건 상도를 벗어난 행동이야 아니야 음, 참 뭐. 어디 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MCJ 님, 애자의 지렁이 끼고 하는 게 토성 채비라고 합니다. 전 병준님 아들분 유튜브 채널 아예 절대 안 됩니다. 그 그때부터 이제 노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어, 자 여러분 보셨죠? 쌍거리죠쌍거리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있습니다. 어. 두, 두 마리. 아 저리 좀 갑시다. 어, 이러다 엉키면은 진짜 아, 실래요. 언제 들어도 감사드립니다. 김철민, 혹시 인천 사시나요? 김철민인데. 존상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웃음> 야, 너 엄마 이거 벌 받은 거야 짜샤. 언제 같이 다길래 아이, 금방 가죠, 애들. 존상님, 달봉님 아들. 예, 예. 중1입니다. 자, 채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애자도 이제는 조금. 그런거 같고 자 애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요어 이, 이, 이게 저, 저거 저거 탐테크고 어, 애기테클 박스요 가지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염도 떨어져서 애들이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자 채비 바꿨어요 자좀군청색에 가까운 파란색 배는 흰 부분이고 얘를 하고 가지를 60cm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단차는 10cm 봉토는 16호 가지채비 20, 30cm 정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슬쩍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입질이 없으면 애기 로테이션 하는 걸로 자, 다행히 입질이 있네요 가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봉돌에 달라붙는 그리고 그, 어 이런 하, 자 여러분 이거 저 카운팅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건지 걸려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가비는 요, 요, 어 그래 네, 가비는 그럼 어 아, 그래 가 가비는 잡으라고 치고 따로 하겠습니다 가비 한 마리 올라왔네요. 원래 베타민 아무것도 안 먹어, 소장님. 네? 어, 잘안 먹는 스타일이야. 야, 한 마리 잡고 간다 그러더니 딱한 마리 잡힌다. 영호야, 어, 여기 안 잡히지, 신호? 예, 안 잡혀요. 어. 어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아, 야, 아, 야 주, 증인 소아 <웃음> 야, <웃음> 증인 소 쌍거리다. 어, 쌍거리 해서. 96마리. 아빠가 1등 날렸는데 왜 아빠가 1등이야? 어? 아빠는 전, 전에 잡아놓은 게 있고. 96년간 축생만 하신 거 있잖아. 다림이잖아, 다림. 다리. 이 자식이 삼촌한테 이제 82마리 잡았다니까. 너무 이 자식이. 안 되겠어, 이 자식아. 너이 자식아 어떻게 뻗다고. 32초는? 아니, 아니. 너 아버지가 누구야? 아빠. <웃음> 아버지 무신구만. 얘네 아버지 뭐 하는데? 낚시하신대요. 이벤트 시간 다 끝났죠? 아 자. 차시지 15분 이제 서가 부부님 나도 아들과 동출 꿈이네요 현 시즌 생어 137일 에이. 어 나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포인트 지나가나 봐 얼마 돌멩이는 아니겠지? 자 돌멩이보다 더하네요. 소장이야 소장. 손만 끝내 왜? 그 이거 그래? 말려서 죽일까 그러면? 와 손만 끝내줘요. 낙지인 줄 알았어. 아 아니, 문어는 아니야. 아 아니, 돌이야 돌. 걱정 마. 돌이야 돌. 돌이라니까, 얘는. 자, 쟤는 저, 힘세 보면 모르나. 자, 따박따박 따박 나오네요. 아, 144. <웃음> <웃음> 밧줄 나왔습니다. 밧줄 고릴라. 천평갈매기님, 저 정도면 거의 발짝 챔질. 아, 저 놈이 자꾸 따라온다고 그러잖아. 저이정도까지 챔질 안 하잖아요.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니고. 예, 네, 지금 한 마리 놓치면 안 돼. 아우, 여기 갑오징어 작년에 그 아이오닉스 빠트리고 그날 얼마나 놀리든지. 아, 쟤한테는 진짜 지면 안 돼. 장난이라도 쳐주면 안 돼, 쟤는. 나올 때 바짝바짝 바짝 잡아야 돼. 저 봐, 저 참지마나면 쳐다본다니까 에이, 밧줄이예요, 형님 밧줄도 치렁치렁 뭐, 얼키우설킹밧줄이에요 어? 이거 뭐, 왜, 왜 빈걸로 올라와? 어. 리경스님, 성태야 응, 아저씨, 아빠랑 아저씨가 아빠랑 같이 카톡도 하고 곰스타도 같이 욕하는 사람이야 <웃음> 133에서 <웃음> 와, 애한테 진짜 계단들은 <웃음> 어 안돼 이거 없다고 이제 야 이.. 야 이놈 아 없어 없대니까 야또 똥발이야 이거 아나 진짜 아또 똥발이야? 뭐 <웃음> 아나 진짜 아까 그이 방 폭파됐을때 그때도 이랬다구요 아 죽는줄 알았어 진짜 아니 왜 0.6호인데 8압 아무리 아무리 막갑사라고 하더라도 왜 안터지냐고 이거 야 통발에 주꾸미 들어있으면 형꺼다? 카운팅 해주는거다 이거? 네.. 이거 안말도 안했아 이제 그만 좀 나와라 쫙기 보인다. 으, 아까보다 더큰 그 통발이야. 얘, 이거, 갈구리 없냐? 오우, 씨. 야, 물, 문어는 없었어. 어, 나, 나 벌써 두 개째요. 성태 형, 안녕? <웃음> 야, 성태한테 형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다. 어 태민이라고 5학년 동생이야 영목 어? 영목뭐용목 되게 신기한듯이 그러네? 검스타님 조작방송 하나 확인해 주세요 <웃음> 뭔 조작방송 <벌써. 웃음> 와 진짜 별소리 다듣다 어 고릴라 은근히 릴링 속도가 빨라졌어 완전히 거 어디? 저전동휠 쓰셔? 아아 <웃음> 다 떨어지지 그러면 오 160마리야 코앞이다 어저 클릭했죠? 어.. 51마리? 성태 25마리? 어릴어 어. 야.. <웃음> 릴라 너웬 마리야? 33 33? 야넌저못 넌 따라잡겠다 성태야 어 그러게? 어? 갑자기.. 따박따박? 성태형, 화이팅! 160, 머털수사님 168마리 하셨나요? 아니야. 무슨 168마리요? 150, 이제 둘인가? 카운팅 해봐야지, 아로. 어, 152마리. 성태야 형이라 부를게, 133마리의 낚시대를 받아야지. <웃음> 아니야, 몰라는데. 아, 아빠 웃다가 목이, 목이 다신다. 진케이님, 해경. 아니 왜 다들 입항을 안 하는 건데? <웃음> 자, 저 혜경 아저씨까지 출동하셨어. <웃음> 성태 형한 마리만 잡으라고. 왓슈님 132라고 했죠. <웃음> 아니 아니 안엉켰어차 대우님 애기는 뭘 쓰고 계시나요? 예, 애기는 애자 쓰고 있습니다. 애자의 지렁이가 맞서 쓰고 있습니다. 한빛국장 형님 6시까지면 늦나 한번 와서 200까지. 6시까지는 안할 거예요, 형님. 아무리 늦어도 6시 전엔 들어가야죠. 지금 5시인데. 박기현 박기현 님, 드디어 엄마리. 제임스 유님 달려 특보원 한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 많이 왔고. 어, 둘다한 마리씩 잡았어요. 비 많이 왔고 숨은 열어서 탁하고. 어? 태민이 아, 태민이. 태민이가 아까 한 마리 네 어. 어, 애기들 노는 거 귀엽지 않나요? 자, 163. 송태, 성태, 송태는 몇 마리야? 나? 어. 어, 세 마리. 어. 저기, 대천에서 출항하셔도 여기 근처로 오실 것 같고. 자, 164.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는 또 포기한 게 없거든. 그까이거 11시간쯤 뭐오 이거 어떻게 해? 쌍거리네 쌍거리에요 두 마리 성태도 이틀 리경스님 어떻게 해달라갔어저저 <웃음> 쌍거리에서 저 165마리 나도 아빠 따는포기어 아이고 야 이놈아 <웃음> 아빠가 고프로만 해가지고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로 이제 아저목 다셨어 와 요거 진짜 살짝 걸렸다 그러게 자166 힘내자 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주체 측농거 아닐까요 <웃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거의 100대 남아 있어요 낚시 낚싯배 김선호님 성태님 저희 138을 떠나네요 창평님 전 리경수 님과 다르게 희망이 있습니다 훈이 형님 여러사람 손여요 성태는 지금 몇마리 몇 잡았지? 137 1이래요 화이팅 훈이 형님 <웃음> 176수에서 그만하기요 <웃음> 그런게 어딨어? 마시님 <웃음> <웃음> 아, 70이네 아 70이야? 어70 윤현호님, 선장님 눈 아픕니다. 그만하시죠. <웃음> 힘내자님, 성태도 대단한 주가 올렸네요. 중1이니까 정재호님 낚싯대는못 받으니 토요일 군산 문어 가는데 20마리 이상 잡게 응원해 주세요. 정재호님 화이팅 가자. 어 아, 화이팅해드린 거야 길을 불어 넣어드려야 될거 아니야. 20마리, 25마리 잡으실 겁니다. 171 하나. 정재훈님, 어? 이거 있나? 자, 오늘 많습니다 정리하도록 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가시네요. 아, 죽겠어. 어 자, 조가 담을 때까지 좀켜 놓을까요?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자, 자. 야, 네가 왜 달봉이야, 진짜? <웃음> 쓰러지고 다 안녕하세요. 아... 달봉입니다. 아우. <웃음> <웃음> 어, 너너너몇 마리요,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시다. 저몇 마리예요. 저만 어. <웃음> 잡보시죠제거 구독하시는 것만 알려 드려요. 유튜브에 광고를 해 드릴게요. 야. 광고예요.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서 몇 마리냐고. 형생 몇 마리야? 3마리만 그 더잡으면안되잖아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야자 얘도 내가0마리인데 <웃음> 그래도 <웃음> 아 됐잖아. 왜난 이벤트 안 걸어줘 아 일단 생각해보니까 130. 아 그럼 아, 그래 야 21년 22년 니꺼 걸자 아 얘기할라는데 왜 자꾸 말해줘 왜왜130아 진짜 울음 134마리구요 야 네. 쪽팔리기 네. 어떻게 주학교 1학년팀 밀리 아. 진수 있어요 밥만 먹고 16년간 쭈꾸리만 <웃음> 아들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랑 야, 야 떠들어가지고 한 나누면 기분 나 거야. 나 봐, 이 방송 부여야 오늘 <웃음> 자, 이제 제가 작년에 아 이거 만드는 얘기 좀 하고 갈게나술안 먹었어. <웃음> 자, 여러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우 엄청 즐겁게 놀다 가네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정도인가? 야. 300개 딱 넘지. 어, 그래? 음, 나에게 아주 손 맛을 안겨준 친구들이 많지만 야, 재밌었다, 상태, 어. 그지 그니까. 근데, 어. 거의 다 약간 좀 우럭 미끼가. 이거 대부분 우럭 미끼 아닐까? 큰 놈들만 일단 골라서 우리가 먹자. 어.